기록이 세줄 검색을 통해서 사이트 찾은 게 3분 라이브 DVD 다운을 받는게 3시간 설치와 삭제를 반복해 파티션만 세 번째 나무도 10번만 찍으면 된다는 진실 11번 잡질로 오류가 생기는 현실 컴퓨터 부드러 낭비한 시간은 손실 쉽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서 이상해 SQ라이트 지우다 전부 다 날리고 패스워드 파일 속에 다 사용자 날리고 햇다는 설정을 바꾸려 구글링 하려고 배폭탄 명령에서 써보는 지만요번째 좋아하다 결국 망쳐, 망쳐. 컴파일 해놓고 모듈을 올리고 방장을 짜 떨고 제발 생각대로 틴틴티딩틴포토샵 쓰다가 김프를 쓰니까 UI가 완전 다른 것을 보고 빡쳐, 빡쳐. 이것이 친데레라 해도 인연이 나한텐 지이고 남한텐 데대라 미쳐 게임을 하려고 검색을 해대는리눅스 결제를 하려고 한참을 뒤적일 리눅스 이제는 모두 다 포기하고 켜버리는박스 실행은 안 되고 ABRT 올라와 달한 어느 해도 아닌내 이름 리눅스라 노에스라 는냥옆집의 이름 거추얼 박수 살치다 하려 하던 내게 뜨는설진오르보래리눅는 소리 는 소리 는 소리 는 소리 끼는 소리 리눅는 소리 는 소리 는 소리 는 소리 는 소리 끼는 소리 끼는 소리 끼는 소리 끼는 소리 눅는 소리 는 소리 는 소리 는 소리 와인이 답답해 삭제를 시도할 리누서 마침내 박혀서 모체를 발로 찾아가 결국 창이 다꽂지고 나온 폰을 패딩 주먹을 내비쳐 운명한 키보드 일주기 병에다 던져서 행사한 마우스 일주기 금리간 모니터 아직 고힌지도 못했는데 또 1마다 고누리믹서리믹서리믹서리믹서리무식한가리서리믹서리 하루를 흐느린 눈썹, 눈썹, 눈썹, 눈썹만 티브이를 헤묵히 노 맛을 기세한 노래리 눈썹, 눈썹, 눈썹, 눈청 하게 눈썹, 눈썹, 눈썹, 눈썹, 을